안녕하세요. n 하이폰이승입니다 음악이 가진 힘을 믿는 우리 크리에이터들과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하이브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창 하나를 사이에 둔 컨트롤 룸과 녹음 부스를 가득 채운 열기를 느껴보세요. 네,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단계들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. 괜찮은 괜찮은데? 괜찮. 지 않네요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감각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동선과 동작들이 연결됩니다 셀수 없을 만큼 많은 눈이 지켜보는 무대 위의 주인공 늦은 시간까지 작업실과 연습실을 지키는 홀로 남은 예술가 네 거기서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빛과 소리를 싱크시켜 만들어진 긴 공간 이곳은 새로운 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정원이가 했었잖아요. 정원이가 꽤나 고생했구나라고 느낄 만한 그런 작업이었어요. 평소에 안 쓰는 단어도 엄청 많고 복잡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한번할 때마다 되게 수정을 많이 하면서 해가지고 되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끝에는 다 좋게 나와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 하이브 인사이트가 나온 지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정원이가 먼저 도센트를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하셨겠지만 어, 저도 이번에 새롭게 나오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정원이 것도 제 것도 이제 들으려면 이제 한번더 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두 번씩 꼭 관람해 주시고 그리고 하이브 인사이트에 제가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 되게 새로운 그런 신선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와보셔서 관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 목소리도 잘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!